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 오케이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입니다. 아 이제 골반도 막바지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아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소개입니다. 지난번에 저처 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요. 우리가 콜라보레이션을 한다. 그럼 어떤 뜻일까? 아 뭔가 다른 것과 합쳐서 극대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생각해봐요. 제가 저처 때려는 젖혀는 겨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랬죠 일단 젖히면 딱 겨드랑이가 붙어요. 들면 뭐 안되지만, 딱 젖히면 겨드랑이가 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하체를 고정시키기 위한. 여기서 하체란? 자동차 하체. 몸이 막 흔들리지 않게끔, 흔들리지 않게끔 딱 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젖혀서였죠. 어떻게든 때리고 딱 서. 서는 오오오오오오 이게 아니라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어서 우리가 골반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기 전에 집어넣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맞아요. 일단 브레이크가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엔진을 얹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골반이었어요. 그러면 우린 틀림없이 브레이크도 장착을 했고 또 흔들리지 않게끔 쇠도 박아가지고 이렇게 딱 젖혀도 잘 만들어 놨고 골반도 돌리는 법을 익혔어요. 근데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저처서를 틀림없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골반 수업을 들어가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넘어지고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과욕 때문입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컴비네이션 또는 콜라보레이션 할수 있는지, 협력을 할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반, 좋죠. 골반, 뭐, 너 진짜 해가지고, 골반, 콱 쳤는데, 막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어, 지금 제가 pgale.gmail.com으로 여러분께 영상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진짜 옥스윙 장면들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정말 팔도 옥스윙이에요.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뭐 옥스윙 모습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공통점이, 막, 옥스윙은 다 각양각색인데, 진짜 공통점이 있어요. 옥스윙 탁 하고, 막 하고 막막 이러고, 이러고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이런 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공 치고 나서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치고 저쪽 서를 배웠잖아요. 그렇게 밸런스를 좀 잡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우스실 거예요. 지금 저한테 영상 보내신 분들 여기서 치고 막막막 이러고 막막 막막 난리가 나. 왜왜 왜, 왜들 그러세요, 도대체? 좀서 계세요, 이렇게 딱서 계세요. 그래야 밸런스를 잡죠. 제가 레슨을 아무리 계속 드려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강조를 합니다. 저쪽 선은 공을 치기 위한 기술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기준점이에요. 가령 내가 저쪽 서에 대한 밸런스가 하체가 단단해서 딱 버틸 수 있는게 된다면 골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처서가 강력해야 내가 골반을 얼마든지 편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강하게 쳐봤는데 근데 지금도 저는 되게 어, 흔들릴 뻔했어요. 음, 이런 식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처서를 브레이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 안 됐는데 골반을 팍 쓰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내 주신 분들 흔들, 흔들리는 분들이 실제로 골반을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서가 훨씬 중요해요. 아니 엔진을 갖다가 막 초강력 울트라 엔진을 넣으면 뭐할 거예요? 서지 못해 가지고 사고 나면 안전은 누가 보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친다고 이병우가 골반 쓰라 가지고 다 망했어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처 서를 정확히 안 하는 거예요. 망할 수 있어요. 골반 세게만 치면 여기서 그냥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제대로 서지도 않고 막 이런 식으로 치면 망할 수 있. 엄청 멀리는 가겠죠. 근데 밸런스가 안 잡히는데 이건 여러분 스윙이 아니라니까요. 골반을 써서 내가 설수 있는, 딱 밸런스를 잡고 최소한 10초는 서 있을 수 있는 그 밸런스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스윙이자 밸런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게 골반을 쳐보는 거예요. 그럼 버티는 거죠. 이거 최고로 잘하는 게 누구예요? 로리 맥길로이 아니에요. 로리 맥길로이. 로보트잖아요. 하체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게 쳤을 때내 몸이 밸런스를 잡고 설수 있는 게더 중요해요. 안 흔들리게. 뭐 약간 흔들려도 되지만 안 흔들린다는 생각으로. 자 연습해 봅니다. 다시. 자 백스윙 하고 골반 빡 당기면서 손 오른손 써주고 갈기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설수 있는지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사실 이거 영상 찍고 나면 뭐 거의 드러누울 것 같은데 제가 추구하는 골프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해서 세게 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막 나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처 하고 한이 정도로 해서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플레이를 좋아하지 막막 막 가서 막수려 갈기고 막 벌벌려 떨고 막 흔들리고 이러한 골프를 좋아하는 교습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골프를 치니까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연습을 하냐? 이제 연습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골반으로 하지만, 자, 저 저쳐. 처, 그 다음에 저 처는 하체 보강, 그 다음에 골반은 엔진, 그리고 선은 브레이크. 그쵸? 그렇죠? 이걸 핸들리니까 자, 하체 보강, 그 다음에 엔진, 그 다음에 브레이크, 서안 흔들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쳐, 골반, 서인데 저 처, 골반 선대, 저, 저 처, 골반 서, 젖. 골서 젖혀 골반 서 보세요 젖혀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이때 그냥 서기만 하지 말고 내 공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왜 저렇게 갔는지를 피드백을 받으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골반을 빨리 틀면서 손이 뒤집어졌어요 아 그러면 내가 골반을 쓰니까 손을 좀 막아놓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딱 하고 젖혀 골반 서 그러면. 방금 실수한 거에 대해서 버틸려고 노력을 하죠. 이렇게 서도 돼요. 비녀 피니쉬해도 돼요. 등글게 피니쉬해도 돼요. 제발 스윙을 하면 이렇게 피니쉬또안 하셔도 돼요. 자 보세요. 저처 골반 요 정도만 서 계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이렇게 한다고 생각, 막 벌벌벌벌떨지 말고 이렇게만 서셔도 괜찮아요. 자 봅니다. 저처 골반서, 요렇게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피니쉬 같이 생긴 그 피니쉬를 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회전 속도에 따라서, 내가, 젖혀, 골반서,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밸런스 잡는 연습을 해야, 지금까지 배웠던 젖혀 때려, 뭐, 젖혀서, 그리고 젖혀 골반,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실전적으로 쓸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 훈련법으로서 여러분께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전에서 잘 치려면, 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젖혀, 서, 젖혀, 골반서가 아니라, 나중엔 하나, 하나씩 없애겠죠? 젖혀, 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런데 지금 골반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젖혀, 골반, 서, 젖혀, 골반, 서, 젖혀, 골반, 서, 젖혀, 골반, 서로 계속 연습을 해서 어, 익숙해지게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골반이 신경을 안 써도 되면, 저, 저, 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저, 쳐 골반, 서, 저, 저, 골반, 서에서, 저, 쳐한다단 골반을 빼세요. 이렇게 강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에 따라서 골반을 생각해야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서를 생각을 해야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 쳐 때려를 해야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데, 그 트리거 포인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플레이를 하는 거지, 뭘 하고 뭘 하지 마라 이런 건 없어요. 심지어 뭐 지난번에 했던 오른 골반을 미는 걸로도 샷은 할수 있어요. 저는, 좋죠? 그럼 이병옥 당신은 뭘로 합니까? 그러면, 어, 저는 사실은 그래요. 나중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옥스윙의, 스윙의 셋업과 스윙 방식을 사용하지만, 옆을 상당히 많이 보면서 공을 치는 편이에요. 그 옆을 보고, 그냥 딱 옆을 본 다음에 그 구간을, 저, 저, 때려로 가는 편이에요. 때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 어떤 패턴으로 공을 치냐, 그러면, 어, 사이드 블로우를 상당히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저, 저, 때려로 좀 플레이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골반, 막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 나중에 그, 이, 스윙 레슨 50강 개념이 아니라 좀 엑스트라 레슨으로 해서 보충 수업으로, 어, 하체형 스윙, 상체형 스윙이 있는데, 저는, 상체형 스윙에 굉장히 가까워요. 상체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하체가 발달한 분은 하체형 스윙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하체형 스윙은 그냥 골반만 돌리면 따라가서 때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골반을 이해 못 하겠어요. 라는 분들 대체로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 상체가 이만한 분들이 많아요. 왜 지금껏 살아오면서 상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써오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젖혀 골반 서 살살 젖혀 골반 서 그래서 밸런스 잡는 훈련. 그래서 내가 저처 골반 서를 계속 스피드업을 하는 거죠. 지금 되게 살살 쳤고, 151m. 그 다음에, 저처. 골반 서, 한200 정도 나가겠죠. 이 정도 하면. 그렇게 해서, 또더 세게 해보고, 더 세게 해보고, 그렇게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사실 뭐 마음 같아서는 그, 이 방식으로 해서 허리를 이용한 또는 골반을 이용한 거리조율법도 레슨 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건 제가 저쪽 서에서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한번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만 연습을 해서 여러분에 맞는 스윙 밸런스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욕심내지 마시고요. 아셨죠? 어, 질문 있으시면 pgale.gmail.com에다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늘 질문, 그게 바로 제가 레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들, 옥맙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옥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골파학교 오케이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